지난 16일에 방송된 미스터트로트에서는 16인이 본선 4차전 진출 명단을 확정했다. 그중 박지현, 최수호, 송민준, 진욱은 탄탄한 실력은 기본에 치명적인 대체 불가 매력으로 Z세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단시간 올라트와 마스터 예심 진을 차지하며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은 화어 보이스 박지현은 아이돌 뺨치는 빛나는 비주얼과 모델 포스 기럭지로 등장과 동시에 팬덤을 뒤집었다. 막강 팬덤 화력에 힘입은 박지현은 매주 응원 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가 하면 데스매치 경영곡 떠날 수 없는 당신은 멜론 트로트 차트에서 10위권 내에 진입 후 꾸준히 탑10에 머물고 있다. 또 출연자 검색 키워드 순위까지 장악하며 영트로트 돌풍을 입증하고 있는 박지현이 이슈메이커의 파워로 최종진까지 직행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무한 상승하고 있다. 또한 데스매치에 이어 메들리팀 미션에서도 진을 차지해 2연속 진기염을 토한 트롯밀크남 최수호는 대장전에서의 맹활약으로 팀전 2위를 달리고 있던 징기스칸 팀을 최종 우승으로 이끌며 21살 막내 대장의 무시무시한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예심부터 꾸준히 자신의 색깔을 만들어 온 최수호는 지난 1대1 데스매치에서 송가인의 워라가약으로 레전드 무대를 완성하며 마침내 포텐을 터뜨렸다. 수묵화 보이스 송민준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듣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마음을 사로잡았다. 1대1 데스매치에서 선보인 조항조의 정령은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낸 섬세한 감성 표현으로 역대급 무대라는 극찬을 받으며 데스매치 미를 차지했다. 이어 뽕플릭스 팀의 대장으로 메들리 팀 미션을 끝마치며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송민준이 다음 라운드에서 펼칠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팀 미션 진으로 존재감을 확인시킨 실크미성 진욱은 메들리 팀 미션에서도 최수호와 나란히 진후보에 오르며 또한번 저력을 과시했다. 팀전에서 솔로로 선보인 장윤정의 송이는 결승전에서 불렀어야 할 곡이라는 찬사와 함께 진욱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목소리의 진수를 선보였다. 진은 물론 매라운드 진이 자리를 위협하는 트롯 실력자 진욱이 앞으로 그려갈 왕자를 향한 여정에 모두의 관심이 쏠린다.